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골드매지에 왔습니다. 이야~~ 우리 특별게스 트 사장님과 같이 아, 아 대표님? 어, 마술한 대지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사장님과 같이 마술을 배워볼텐데 오늘은 사장님이 아주 특별한 마술을 가르쳐주시겠답니다. 어떤 네. 마술인지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사람의 몸을 잘랐다가 붙여버리는 그런 스페트클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네. 일단 자, 한 번에 어. 큐스페이드 맞죠? 맞나요? 아 제이하트네요 이거 좀 제가 편집하기 때문에 아 제이하트도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여자의 부분만 자르는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네 발을 일단 접어요 접은 다음에 네 정확히 이 남자의 거시기를 피해서 이렇게 몸을 반을 예.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선 보이시죠? 이 선을 자르는데 네네. 잘 보세요 이렇게 카드가 있고 네아어좀 아파 요인 아. 이렇게 어우. 오. 예. 두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두 조각입니다 음. 이렇게 잘랐잖아요 예. 제 역할은 막수사기 때문에 각으로 돌아가고 계세요 3초만 세워주세요 3, 2, 1 이렇게 카드가 완벽하게 붙어버립니다 어때요? 어. 잘 싫죠? <웃음> <웃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카드 집에 못 쓰는 카드 있죠 여러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새카드 써주셔서 상관없지만 그냥 슬금. 카드를 이제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카드 그냥 한 장을 딱 보여주세요 관계에의해 보여주신 다음에 뭐요? 가로로도 한번 접고 세로로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접는 거죠, 이렇게 네. 한 번, 두번 아, 좀딱 짜내기 쉽게 이렇게 네, 짜내기 거죠? 쉽게 접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만들면 끝 끝나고요 그래. 꼭 펜이 준비하셔야 돼요 샤피라든지 매직 두꺼운 펜 갖다가 여자의 몸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선 네.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반을 갈라주겠다고 관객이 얘기합니다 무슨... 그럼애티가더 아. 멋있다 아, 재밌습니다, 아, 멋있다 아. 이렇게 반을 이렇게 펜으로 매직으로 그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이제 나눈 상태에서 네. 처음엔 조금 찢어요, 이렇게 저는 쇼웨이심 연기합니다. 아, 좋네요. 네, 상당히 오바스러울수록 좋습니다. 아! <웃음> <웃음> 어, 어, 잘라서, 어떻게,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거 한, 한 두, 한 두세 네. 번 정도 하는 게좀 좋더라고요. 그한번더또 네. 조금 더 잘라줍니다. 아, 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 어떻게 찢어 찢었어. 이렇게 예. 보여주는 아, 거죠. 예. 지금 찢어진 게 진짜 사실맞 맛이, 니까 여기까지 네. 보여주고, 근데 여기서 한번더 살짝 더찢어서 아! 여기 보시면 이선 있죠? 선 라인까지만 딱 멈춰 주시는 네, 거예요. 부드 네, 굳어고 어, 이렇게 찢었어요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예. 자, 이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손 있죠? 이렇게 한 번, 두번 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정도에서는 엄지 있죠? 네. 이 엄지를, 손을 가려주고, 엄지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찢어진 부분을? 네,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눌러주시고, 네. 소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손 있죠? 찢었다는 소리만 이아 종이 나온 그냥 이렇게 하면 소,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종이 속질되는 거죠. 모션. 모션을 크게. 예 하고 나서 간격이 응. 봤을 때는 지금 내 왼쪽에 한 조각 보이고 여기 나머지 조각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한 조각, 두 조각 그 다음에 네. 칼을 붙이겠다 얘기하시면서 <웃음>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왼손 있죠? 예. 왼손을 이 앞에 있는 조각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네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세워줍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네이 카드 사이 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시고 예. 그대로 앞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1초, 2초 택할때이 나머지 카드 있죠? 그대로 이렇게 펼쳐만 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사실은 여기만 이제 찢어진 거고 여기 여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아, 네. 이 사이펜으로 칠했던 이유가 그 부분을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달라고 하잖아요. 에. 아, 저 보세요. 저도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붙은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아, 너도 아, 한번 해볼래? 아, 이렇게 찢은 아, 다음에 아 너도 한번 해봐라. 네, 찢은 다음에 아, 한번 해보라고 주문됩니다. 아, 재밌어, 네. 너도 한번 해봐. <웃음> 아주 간단하고 참 쉽죠, 재밌죠? 네, 아 재밌네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마술 오늘 네.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 골드매직 유튜브에도 이런 비슷한 재미난 마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네, 유튜브에 골드맨직 치셔서 여기 이렇게 생긴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마술보시고 네. 마술 배우시고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술강굉 재미나고 실용적인 게 맞습니다 뭐. 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아 이거 이미 유튜브에 이제 많이 퍼져있는 마술인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네. 물론 그런 마수도 중복되는 마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있잖아요 이런거 막상 아는데 잘 안쓰기도 하고 실용적인데 이게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저는 효과좋았던거 그런거 그거... 위주로 많이 올렸으니까요 음, 네. 부담되지 말고 편안하게 오셔서 마음껏 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골드메시 구독하기 한번 해주시고요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